오! 타타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결음입니다 오늘도 어쩌고저쩌고 리뷰 바로 시작해볼까요? 오늘은 CU에서 좀 재밌는 걸 사왔어요. 거의 뭐 CU축돌이에요. 초간편 눈꽃 볶음밥과 햄치즈 듬뿍 부대찌입니다. 개 이렇게 보면 그냥 뭐 평범한 뭐 도시락에 뭐 뭐 찌개 뭐 이런거 같죠 요 제품들은 캠핑족을 겨냥한 제품이래요 이번에 CU에서 놀러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낸 제품이에요 찌개부터 해볼까요? 물 200ml를 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불로 꼭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면사리가 바로 들어가 있어서 올해는 끓이면 안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다, 거다 끓인 것 같은데? 불 끕시다 된것 같아요 면도 더 익으면 완전 저야될 거예요 오이씨. 와 일단 비주얼이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. 이건 맛 없을 수가 없다. 그죠? 햄 하나 먹어볼게요. 햄 하나. 부드지긴 햄이죠? 어? 생각보다 햄 맛이야. 그함유량이좀 높은 햄 맛? 그런 게 나요. 아 오, 돼지고기 햄 84%짜리가 들어가 있다. 돈육 함량. 좋네. 그럼 왜 네모난 햄도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이것도 맛있다. 음. 하지만. 부드찌개 하면 또 라면 사리 넣었는데 이거 사실 조금 오래 끓었다 소면 사리가 됐는데? 아, 그래도 맛있어. 동그라미도 먹어보고 종류별로 다 먹어본 다음에 나무거 내가 다 먹고 피디님은 굶으시는 걸로 굉장히 따로따로 한 표정을 찍고야세요 좋은 것 같아. 이거 진짜. 사실 이렇게 해 먹으려면 은근히 챙겨가야 될게 많아. 미리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면 은근히 이것저것 가져가야 되거든. 이거는 피디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드시라고. 드셔보세요. 맛있죠? 괜찮아요. 양념도 괜찮고, 햄도 괜찮고. 면도 괜찮죠? 라면사리 같지는 않은데 근데 뭐 이정도면 맛있어요 생각보다 치즈 맛이 되게 좋다 근데 채소가 좀 너무 적은 건 맞아 근데 뭐 채소 먹으러 가는 찌개나 이제 솔직히 음, 단점 뭐 그정도? 근데 진짜 단점이 없어 되게 맛있어 아! 요거는못 먹어요 이건 맞아 타라에 나무젓가락을 동봉해주고 그럼 치즈는 어떡지 이게 뭐야? 둘다줘둘다 줘야 될것 같은데? 아니면 아예 안 주든가 챙겨가는 컨셉으로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포크스죠 저거 좋아요 일단 별점부터 매겨볼까요? 별점 최초로 제가 5점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명이서 가면 근데 지금 이게 두명이서 가는 상황을 상정하고 나온 제품인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줄평을또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부대찌개는 부대찌개다 요거는 맛없기가 힘들어 자 다음 제품은요 눈꽃치즈 볶음밥이죠? 초간편 이 친구는 저어줘야 되네요 저어줘야 되고 이게 김치볶음밥 베이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얘도 똑같이 번호 조리가 가능합니다 약불로 조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아 나도 이거 해말라 한번 먹읍시다 아니 해미지 개 잡혔거든요? 하나 먹는다고 해서 두개 떼버렸어요 이 양반이 나 원래 이거 해먹고 혼자 먹어야지 한흔 나요 무서운 소리 나요 무서운 소리 어불 껐어! 제 사람이 조명 껐어! 촬영 망했다! <웃음> 이거 어떻게 줘야 되나? 이거 저어줘야 된다 이거 이걸로 어떻게 저어? 어허. 나 이거 불편하다 지금 딱 조리 과정에서 느낀다 이거 불편하네 몇 분인지는 안 나와있고 지금 치즈를 잘녹이라고 써있거든요? 물러붙지 않게 저어주세요. 뜨거우니 주의하세요. 노르신 뭐거 써있는데. 이거 렌즈에 돌릴 걸 그랬나? 다녹은것 같아. 자, 이제 셋을 꺼봅시다. 치즈 늘어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. 이렇게 쭉. 근데 이게 다예요. <웃음> 먹어볼게요. 냄새 진짜 좋아요 근데 좋은 냄새 반? 탄 냄새 반. 네. 맛, 맛있어.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어요? 근데 좀 오래 먹어야 맛있다 너도 그렇다 어? 근데 뭐가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건더기가 김치, 햄, 고기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고기도 잘게 썰려 있어 아 근데 이거 캠핑을 하고 이걸 먹으면 딱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캠핑을 안 하고 이것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아 진짜 맛있다 음, 처음엔 약간 갸우뚱 했거든요? 근데 그 고기 먹고 나서 볶음밥 먹는 고그 맛이 나 요거 인정 부대찌개보다 나 지금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맛 자체는 부대찌개보다 훨씬 나자 드세요 맛이 어떠세요? 괜찮은 맛이에요 살짝 의 매콤함은 있어요 김치가 들어갔다 보니까 매워요? 맵지이대한사람이런거 <웃음> 갖고 맵다 하면 쓰나? 땀이 나고 있어요 이게 금액이 두개 해서 8,600원이거든요? 캠핑을 안 가도 두 명이 배부르게 한 끼인데 8,600원이면 괜찮은 가격은 아닌가? 둘이 가서 먹기 딱 좋을 것 같아 유일하게 딱 하나 아쉬운 거 식기가 불편하다 자 그러면 총평을 또 해볼까요? 이 친구는 아까 별점 5점을 드렸죠? 살짝 빼놓을게요 이 친구는 마음 사아좀더 줘야 될것 같고 부대찌개를 너무 높게 줬어 쟤보단 높거든 얘가 점수가 그럼 이 친구도 동점을 줍시다 5점 드릴게요 별점 별점 5점을 드리고요 단지평 은근히 건더기가 많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? 여러분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 이번 영상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물 나고 살짝 살짝 간본다